가요? 완벽한 와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. 첫 만남으로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분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. 네, 저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래쪽,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두 분. 아유씨, 우리 박서준씨 한번 찍어주실까요? <웃음> 어, 어, 어 완벽함. 완벽합니다. 네. 어, 좋아요. 자, 이제 이병헌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